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파이프는 어떤 게 파이프인가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파이프잖아요. 그렇죠?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파이프가 갖고 있는 특성 예, 무언가를 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한다는 라 그런 특성을 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이 pipe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명령의 실행 결과를 다른 명령의 입력으로 주고 또 다른 말로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주고 또 똑같은 말로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입력, 그 출력을, 결과를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하면서도 음 많이 쓰는 기능, 예,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 파이프의 예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명령어 하나를 또 여러분에게 노출해 보겠습니다. 바로 grep이라는 명령입니다. 어, grep이라는 명령은 어떠한 정보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행을 찾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전 여기에서 리눅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리눅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 뭐 아무거나 카피하셔도 됩니다. 뭐 많은 정보가 그냥 필요한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nano, 그리고 linux.txt라는 파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붙여넣기. 하면 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어쨌든 뭐가 될건 간에 여러분 이런 정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정보입니다. 자, Ctrl-X, 그리고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예. 저장을 했습니다. 자,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명령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잘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cat linux.txt라고 하면 이 cat 뒤에 따라오는 linux.txt라고 하는 저 파일의 내용을 이 cat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ls-l 여기 있는 linux.txt라는 저 파일 안에서 제가 linux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출력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grab입니다. grab이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텍스트인 리눅스라고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이 찾고 싶은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리눅스.txt에 있죠?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이죠. 예, 뭐 약간 뭐그 디테일에 좀 문제가 있는 결과긴 한데 그런 거 무시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이라는 명령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이그래이라는 명령은 어떤 특정한 정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행을 찾아주는 명령어다 요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뭘할 거냐면 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걸 하는 명령이 뭐죠? ls죠. ls의 사용설명서를 보고 싶으면 help라고 하시면 이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help에서 궁금한 정보가 이 sort 즉 정렬과 관련된 설명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ls같은 경우는 이 많은 내용에서 sort라고 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명, 그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게 뭐냐 자 여기 여, 이렇게 lshelp에서 나오는 그 결과 중에서 sort라고 하는 텍스트만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그래프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sort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파일의 이름을 파일의 이름을 적어줬는데 파일의 이름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앞에다가 파이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프키는 어, 딜리트키와 엔터키 사이에 있는 어. 역 슬래시 위쪽에 있는 키예요. Shift를 누르고 역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파이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ls-help가 실행이 되면서 예, ls의 사용설명서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출력된 결과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래프 소트라고 하는 그래프이라고 하는 명령에 입력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그 입력에서 소트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만을 검색해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 에서 결과에서, 결과에서 다시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래프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파이프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파일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트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파일이라는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파이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우선, Grab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을 배웠고 또 하나, 이 파이프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출력을 뒤에 있는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상적으로 보신다면 우리 수업은 된 겁니다. 자 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는 ps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cess라는 뜻이죠. 그리고 aux라고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을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저는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s의 출력을 누구의 입력으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냐요? 예, g r 그래 아파치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화면에 가져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예,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뭐 세미콜론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에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 파이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게 되실 거고 그런 것들 이제 경험적으로 축적하다 보면 이제 유창하게 이 리눅스를 다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